올세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 성경님들과 함께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가지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자녀들을 이 교회에 불러주셔서 찬양과 기도와 경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삼의 일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마음을 문 열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이 마음 깊이 새기는 기이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더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세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을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에 이렇게 계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시고, 삼일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는 사랑하는 내네 아들이라 오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어디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교리를 부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많은 곳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간들이 있습니다. 한 인간은 어떤 인간들은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교님들처럼 아니다 신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유신론자들이 있습니다. 무신론자들 중에는 불가지론자들이라고 하는 인간은 신을 인식할 수 없다, 사물의 본질이나 실체의 참 모습을 사람의 경험으로 인식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신론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신이 신이라는 존재가 있긴 한다, 있긴 하다. 그런데 신은 우주 만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 세계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그래서 신은 있지만 어느 존재와 같다. 라고 하는 불신론자, 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신론자들 중에서 신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는 신이 있지만 유예신 한분밖에다. 아니다. 신은 있지만 한분 외에도 여러 명의 신이 존재한다. 라고 하는 다신론자와 유신론자 일신 논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신 논자 중에도 범신 논이라고 하는 자연과 신이 동일하여 일체의 자연은 곧 신이다. 우주 만물, 모든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나무, 새, 바위, 해, 달, 별, 모든 것이 다 신이다. 라고 하는 범신 논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세양을 막론하고 세상에 많은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동양의 공자, 맹자, 장자, 석가모니 그리고 머리가 뛰어난 어떤 제갈공명이라든가 이런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철학, 서양의 아주 유명한 철학, 철학자들로는 탈레스, 피타고라스, 여러분들 다 아시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레스토텔레스, 데카르트, 스피로자, 루소, 칸트, 헤게 세상에 많은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철학자입니다. 모든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철학자 그래서 동양의 철학자들이 철학이라고 하는 생각을 통해서 만들어놓은 종교가 있다면 유교, 불교, 도교 이렇게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세상에 많은 철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많은 끊임없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모인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철학자입니다. 세상의 인간들은 다 철학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인간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동서양의 철학, 동양의 철학자든 서양, 서양의 철학자든 모든 인간들이 철학이라고 하면서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는 생각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첫 번째는 누구나 나는 누구인가를 누구인가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평생을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인간, 모든 철학자가 들여 하는 두 번째 문제는 바로 신의 존재입니다. 신이 존재하냐, 신이 누구냐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러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래서 인간은 어떤 존재이냐, 신은 언제, 어떤 존재이냐. 그렇다면 나의 인생,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이냐. 그래서 어떤 인간들은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또 우리, 우리와 우리 여러분들같이 신의 신을 인정하고 신과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종교 중에 기독교라는 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선택합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이 사실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세상종교와 기독교 신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독교를 종교, 세상종교로 분류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기독교를 세상종교 취급하는 자체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세상종교와 기독교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종교, 유교, 불교 많은 이런 종교들이 있지만 세상의 모든 종교의 공통점은 인간의 이 손가락과 인간의 이 사상, 사고를 통해서 만들어진 종교입니다. 즉인간의 피조물인 인간이 만든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는 개시 종교라고 하는 이 기독교는 유일한 참물주 그 하나님이 직접 인간하게 나타나셔서 자신이 누구라, 누구로시라는 걸 자신이 어떤 존재이고 자기가 누구시라는 걸 인간에게 직접 보여주는 계시 종교입니다. 그래서 세상 종교와 이 기독교는, 기독교의 신앙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어, 많은 세상 사람들의 세상 종교는 인간, 많은 세상 사람들의 세상 종교는 인간들이 찾아다닙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천당이라고 하는, 평화와 어떤 행복을 찾기 위해서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종교입니다. 그리고 세상 종교는 그 대상자가 아주 많다는 겁니다.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 기독교 신앙은 오직 여호와 창조주구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세상 종교와 기독교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 구약, 구약 성경에여호와는 메시아,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신약 성경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기독교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오늘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논제에. 삼위 일체에 대한 처음 신작이 아리우스하고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325년에서 381년 사이에 니케아 공예가 있었는데, 그 시대에 아리우스파하고 아타나시우스하고 논쟁에서 어, 출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삼위 일체의 신작은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어떤 존재냐 예수가 하나님이냐 인간이냐 이두 가지 주장을 가지고 예수님은 창조주의 아들이면서 신이다. 아니다.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고 양자론, 라 하는 양자론을 주장하는 아리우스와 하나님은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언쟁이 325년에, 부터 381년까지 이렇게 되는데, 아리우스 주장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야기실 때, 아타나시우스는 진리에 대해서 말하고, 아리우스가 주장한 이 양자로는 진리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아타나시우스는 진리에 대해서 말한 좋은 사람, 아리우스는 비진리를 주장한 교부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아림수는 성이는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과 같이 창조되었을 뿐이라고 하면서 하였다. 따라서 예수는 피조물과 신을 중대 역할을 하고 신이 그에게 세상을 구원하도록 선택한 것이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로는 신의 은총을 입어 하나님의 양자로 선택받았다라고 주장합니다. 325년에 리케아 공유에서콘스탄틴누을 지금 터키의 이스탄 이스탄불에 가면 콘스탄틴 이 성당이라고 하는 이제 좀 부서졌다가 다시 이렇게 해뒀는데 아직도 거기에 그대로 남아 있는데 콘스탄틴 대제가 325년에 이 리케아 공유에서 처음에 아타나시우스 예수님을 상대주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간이 아니라고 했던 이것을 고문합니다. 그런데 이 아리우스가 콘스탄틴 대제를 유혹하고 꼬시는 바람에 처음에 제대로 이 교리가 정립되었는데 완전히 뒤집혀 버립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말했던 아타나시우스는 계속해서 도망을 다니고 죽음의 위기에 쫓겨다니고. 그러니까 삼위일체이 교리가 바로 서지 못할, 못할 뻔 했는데 그래서 아리우스가 아리우스파가 계속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인간이었으나 양자라고 주장한 이 교리가 처음에 니케아 공회에서 섰는데 이 교리가 다시 뒤집히고 아타나시우스는 죽음의 위기에 처해서 도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타나실 수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삼위일체의 교리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창조사에게 동참했고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라걸 끊임없이 주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381년에 다시 니케아 공예가 열렸을 때 이게 바로 삼위일체 교리가 바로 잡히고, 아리우스는 쫓겨나고, 아리우스는 이달로 다시 정제가 되고, 아타나시우스가 주장했던 이 진리, 3의 일체의 교리가 그때 바로 있어서 지금까지 이제 3의 일체의 이 교리가 바로 잡아져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집사님, 이거 좀 나눠주셔야 겠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었고 자, 우리 성경들이 예수님도 하나님이다 성경님도 하나님이다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다 이 부분이 삼위 일체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분 하나님 하지만 예수님도 하나님 성경님도 하나님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면 세 분이 어떻게 한 분이 될수있느냐 그래서 한 하나님이 삼위격의 모습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삼위일체의 결론입니다 자,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지정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정의. 우리가 인간이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그 인간의 인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인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인간이 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인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인격을 분리하면 인간이 인간이 되기 위해서 가지고 있어야 될 필수적인 것 지정의라고 합니다. 여기서 지는 지적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지혜와 지식이 있는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한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이라고 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정은 감정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슬프고 기쁘고 분노하고 감정을 가지고 있는 존재야지만이 인간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의는 자유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고 판단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자유 의지를 가진 존재를 인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지정의는 성자 하나님과 다릅니다. 성자 하나님의 지정의는 성부 하나님과 성령과 다릅니다. 성령 하나님의 지정의라고 하는 인격, 지정 능력, 지식, 지혜, 지정 능력, 감정, 자유, 우지 또한 성령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다른 인격의 소유자라는 걸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한 하나님이시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다른 인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걸 반드시 꼭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준 자료 중에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그것이 있습니다. 비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이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이나 피조물이 가진, 동물이 가진 것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성품 속성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비공유적 속성 성자 하나님인 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비공유적 속성과 성령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비공유적 속성, 그 능력은 동일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직접 능력 감정 자유 의지는 다른 각각 다른 세 분이시지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이 비공유적 속성 인간과 다른 다른 속성 능력 성품은 하나님이많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참고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성령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성령 역시도 이 세상을 참고하고 인간을 참고했다는 참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무한, 무한한, 그 무한하신, 영원하신 이 부분을 예수님도 성룡 하나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룡 하나님은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존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물류를 걸으시고 죽은자를 살리시고 바람과 파도를 잠재우신 그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신 이 있다는 겁니다. 성룡 하나님 또한 성룡 하나님처럼 전지전능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라고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지막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성부 하나님도 영원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신 이 표에 보면 성부 하나님의 창조, 무한, 전지, 전능, 영원성 무죄 부세 부소 부제 편제하신 충만하신 안에 계신 곳이 없는 이 능력을 성령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가지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가지고 계시다는이 사실을 알고 계시면 성령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쉽게 어, 접근할 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라고 합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 그래서 이단 사립이 집단에서 보면 성삼위일체 할때 이체자를 몸체자로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이 인간의 육체와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명의 영이 인간의 육체에 들어와서 한몸이 되었다라는 게 이단사이비들이 주장하는 선삼위일체라고 하는 잘못된 교리입니다 그래서 페미교의 문성령, 박태석, 유재열, 이만희, 안상우 이렇게 이단사이비 교주들이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자기 육체에 들어와서 선삼위일체라고 이렇게 사기를 칩니다. 네. 성령이 말하는 성삼위일체라고 일체라고 했을 때 이체자는 근 본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몸체자가 아니고 체자의 체자가 가지는 한자의 의미 중에 몸체자도 있지만 그 본체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조 하나님, 선조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 세분 삼위의 아나님은 근본이 본질이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지만 그 3위로 계신 그분은 본질이 창조 그 신의 아들 신 본질이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위일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때 지금까지 이걸 양태론이라고 합니다. 이성경에 하나님이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데 수없이 많은 교부들이나 신부들이나 어, 목사님들이나 우리 성령님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쉽게 잘 가르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 성령님들에게 선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고 끊임없이 노력했는데 그 설명하는 그런 부분이 양태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맞지 않지만 비슷하지만 잘못되었던 것. 예를 들자면 물은 물인데 이 물이 수증기로 변하고 얼음이 되어서 눈이 얼음이 되거나 눈이 되었을 때 형태가 바뀐다라고 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의 형태가 바뀐다라고 하면서 성부하나님, 성자하나님, 성령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해시키려고 수세국 동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역시 성경과 맞지 않는 양태론이라고 하는 잘못된 교리 그리고 또두 번째로 나무가 있고 뿌리 부분이 있고 줄기 부분이 있고 잎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하나님, 성자하나님 성령하나님 이세 부분으로 모습이 다르다. 이런 식으로 우리 성경님들에게 어떻게 하면 성상의 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까 하고 많은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역시도 옳은 게 아닙니다. 잘못된 양태의이라고 하는 잘못된 이단사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내가 집에서는 아버지가 되거나 할아버지가 되거나 아들이 될 수가 있고 회사에 가면 사장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맡은 직분에 따라서 어떤 직분에 따라서 그 바뀐다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성상위 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잘 설명할 수 있을까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하라고 끊임없이 노력했지만 이 부분도 잘못된 양태론이라고 하는 잘못된 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실 때 그래도 100%는 아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세이크로바 정교는 우리 성도님들이 설명하시는 쉬운 것 같아요. 세이크로바는 잎이 각각 세개가 따로 되어 있지만 한 줄기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각 3위로 계시면서 세 분이 된 성격은 그러면서도 한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우리 인간이 창조주 그 하나님의 역사하신, 어떻게 존재하시는지에 대해서 100% 성경에 보면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수님이 공유합니다. 힘을 함께 공유하거나 지식과 지혜를 함께 공유하거나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함께 일하시는데 이공유하실때 어떻게 작용하고 어떻게 하는지는 우리 피조물들이 그 하나님의 그 깊이까지는 다 안다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또 하나가 성부순환설이라고 합니다. 성부순환설. 십자가 지신 분이 아들 예수님이 아니고 구약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십자가 지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예수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갔더니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세 분이 계시는 게 아니고 성부 하나님만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신 분이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니고 그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셨다고 하는 성후순환설이라는게 있습니다. 그거 역시 잘못된 이단사상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게 우리가 기독교, 교회 이렇게 다니면서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른 것 같다 그래서 인간 예수 십자가 지신 예수님은 잘 알고 있지만 구약시대에도 활동하시고 지구와 우주가 생기기 전에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존재하셔서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할때이 하나님 엘로임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가르친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고 했을 때이 형상의 의미는 아까 말씀드린 어, 인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녀들 해석할 때우리 한글로 형상에서 우리가 우리 어떤 인간의 모습이나 모습이나 어떤 물체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있는데 여기에 형상은 지점의라고 하는 그 음, 인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2 6절에 보면 우리라고 했을 때이 우리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함께 세상을 창조했다. 창세기 3장 22절에 우리 창세기 1장 17절에 우리가 내려가서 할, 때, 할 때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성삼위일체 교리는 예수님도 하나님입니다. 성령님도 성령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아주 쉬운 이런 부분인데 이게 우리가 이렇게 말은 쉽게 하지만 밖에 나가서 또 어떤 그 이단들과 논쟁을 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시 하는데 예수님도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도 하나님이면 왜세 분이라고 하냐라고 해서 논쟁이 붙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삼신론이라고 하는 또 삼신론에 이렇게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성경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리고 예수님도 분명히 하나님이시다.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다. 최근 한국 교계에서 목회자들과의 어떤 논쟁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부를 때 여호와 성부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성자 하나님, 여호와 성경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제대로 불러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제대로 증거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게 최근 3년간 한국교회 목사님들 이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이렇게 하자라고 어, 이런 주장들이 있어 왔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성령을 부를때도 성령 하나님이라는 이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성삼위 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그 인지하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8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공동케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날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세례를 베풀고 있어서 권위에 있어서 아버지 그 다음에 아들 성자 성령의 이 권위가 같다는 겁니다 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협력해서 일하고 계시는 성삼위 일체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성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여기서 그가, 그러니까 예수님, 성자 하나님, 성분 하나님, 성분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어,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한번더 말하자면 지정의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각각 다른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나 하나님을 많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 공적 속성 인간 인간에게는 인간에게는 가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을 예수님도 가지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다. 그 능력은 창조의 능력, 무한한 능력, 전지전능하신 능력, 영원부터 영원하신 존재, 무소부재하시, 편재하시고 충만하시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성경말씀 하나만 더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7절입니다. 요한 1서 5장 7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증명하님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래서 성부하나님, 성자하나님, 성령하나님은 다른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 세분 하나님이시면서도 신 선의 영은 한 분, 한 하나님 유신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선의 영은 선의 하나님 피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피를 의미하는 예수님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이 물은 이때 당시에 헬나시대 당시에 이 물을 만물의 근원 으로 생각하는 철학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여기에 이 만물의 근원이라고 하는 성부 하나님을 물의 의미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텔라스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철학자가, 텔라 그리스 철학자가 물은 만물의 근원이라고 했는데, 이 글을 기록할 당시에 헬라 사상, 로마 시대 헬라 문화 자체가 마음물을 마음물의 근원으로 받고, 이 요아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세시면서 한분요와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성삼위 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육의 출발점이 이 인간의 수가 신이냐, 창조주냐 인간이냐 신이나라는 문제에서 출발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이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때 목사님 지금 계속 강조하시는 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선거는 나의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다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다 그리스도는 구원자 이 사상을 어디다 살,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해왔습니다 그래서 사례일체를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그 이미지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존재를 정확하게 알고 보기면 이 코로나 상황이나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생활할 때 사회생활할 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인간 의 예수, 연약한 인간 의 예수보다 정말 창조주 예수님의 그힘능이 만국의 그여호와 되시는 힘능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쉽게 이런 코로나 위기나 여러분들사 삶에서 힘든 일이 상황이, 힘든 상황이 벌어졌을 때 결코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는다는 선님 성경은 천관하는 성령 하는, 천관하는 성령 하는, 천관하는 예수님 그리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산 하나님을 하나님이라는 구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피조분인 저희들이 창조주, 그,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놀라운, 음, 하나님의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고 교류하시는지 우리가 다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삼일체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알고 깨달게 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